뭘 봐? 목소리 좋은 여자, 천보니? 대장내시경을 하는데,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을 같이 해요. 근데 이제, 물론, 요즘에 다 수면, 수면으로 하죠. 그래가지고, 하는데, 제일 힘든 게 뭐냐면, 그, 제가 인스타그램 사진에도 올렸는데, 어, 이 500, 500ml 짜리 통을 하나 줘요. 500ml 짜리 통을 하나 주고,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루약, 대빵만한 가루약 하나랑, 레몬 향이 나는 가루 같은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먹으면, 이렇게 내 장을 다 비우는 거야. 무지막지하게, 은하를 싸게 만드는 약이에요. 2 시간 안에 네 통을 먹고, 그 다음에 요네 통을 다 먹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생수로만 두 통을 더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여섯 통을 먹어야 돼요. 그래서 3리터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두통째 요만큼 그래 그냥 한 바퀴 먹자 그래가지고 요만큼 이니까걸까걸까 걸가 막 먹었거든요. 바로 또 바로 진짜 불에서 다 뿜어가지고 그 두통 마신 거를 한 시간 동안 마셨는데 그걸다 토했어. 다 토하고.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다시 타 가지고 그걸 다시 먹는데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속이 진짜 너무 쓰려 가지고 얼굴이 막하얗게 질려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엎드리고 이거 토할 것 같은 상태고 속은 계속 토할 것 같은 상태고 막 속은 엄청 쓰린데 그 물은 다 먹어야 되고 그걸 못 먹으면 검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제대로 못 먹어 가지고 한 한 4시간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결국에 오전 검사 못하고 4시간 동안 겨우겨우 먹어가지고 이제 배를 막 이제 비워가지고 검사를 하러 갔어요 검사를 하러 가는데 위검사랑 대장검사 같이 하니까 이렇게 자세가 옆으로 이런 이런 자세로 이렇게 입으로 검사하고 뒤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게끔 자세가 이렇게 자세를 해요 옆으로 바지도 갈아입는데 바지가 이렇게 바지 생겼는데 뒤에 똥고가 이렇게 열려요 이게 이게 밑에가 이렇게 구멍인데 딱 덮여져 있는데 그걸 딱 제끼면 은 똥고가 나오는 어 그런 바지를 입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다려요 주사기를 뭐 넣었나? 이렇게, 음, 링거에다가 주사기를 넣으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냥 막 일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순간적으로 확 기억이 안났는데 갑자기 중요하게 그 마취약을 좀덜 쓰셨나봐요 애매하게 내가 중간에 깬 거야 이제 위는 다 하고 위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아무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배에다가 똥꼬에다가 장검사를 하는데 너 중간에 뿅깬 거야 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너무 아파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세 분이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못움직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러서날 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내가 너무 서러운 게 내가 내가 이런 게 싫어서 수면을 해달라고 한 건데 내가 왜 수면을 했는데 내가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서 갑자기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수면 좀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좀 제발 좀저좀채워주세요 아파요 <웃음> 아파요 선생님 제발 좀채워주세요 조금만 더채워주세요 계속 그러는데 안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계속 채워달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때였나 봐요 끝나갈 때인데 또 마취를 하면 또 자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또 중간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휠체어에 어떻게 앉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땐 또 정신이 없어 그래서 휠체어에 앉... 안... 갑자기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고 휴지를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이 순간부터 다시 기억이 난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학병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분이 휠체어를 뒤에 밀어주시는데 휴지를 또 어디서 받아가지고 계속 내가 으으으으... 아파죠아면서 올라온 거.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그 옆에 사람들이 날쳐다보이듯 말든 대장 내시경 내시경 앞에 사람들 엄청 많은데 혼자 막아파죠아파죠아파죠 이러서 막 혼자 마치도 덜 깨가지고 비몽사몽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병실에 딱 올라왔는데 대도님이 계신 거예요 대도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때 막 폭발한 거야. 근데 막 그때 내 생각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어 마취가 덜 풀렸던 거 같아. 약간, 이, 약간, 정신이, 제 정신은 아니었던 거죠. 그, 그러니까 내가 뭐 대두님 보자마자, 막 서름이 폭발해가지고 막, 어, 울면서 막, 자기 아파쳐 중간에 깼는데안 재워주고, 아파쳐아파쳐 이러면서 막, 가서 때려줘, 이러면서 막, 재워달라 했는데, 안 재워주고, 계속하고, 이러면서 막, 막, 그랬대.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분도 내가 막 울어가지고 자기도 울었었대요 <웃음> 난 근데 기억이 없거든요 저분이 내가 막 서로 하도 저렇게 울어가지고 자기도 막 울었대 불쌍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걸로 딱 닦으면서 아 아빠 아 이러면서 이제 이거 <웃음> 자고 <웃음> 자고 <웃음>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약간 뭐라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이게 아프기는 아팠지만 대장내시경 중간에 깨가지고 좀 아프긴 아팠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내가 서럽게 울만한 일인가 내집이 나이를 먹고 내가 이 나이를 먹고 그렇게까지 엉엉 서럽게 울만한 일인가 과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취가 마취가 덜 풀려서 왜 마취 덜 풀리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마취 덜 풀리면 은막막 막 헛소리하고 혼자 막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약에 취해 가지고 한것 같아요 어쨌든 대장내시경은 아 중간에 정말 깨면은 좋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